저 두께봐요, 두께봐요.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와, 거의 수육이에요, 진짜. 어. 칼집을 제대로 내셨어. 직불에다가 그초벌로 하고 있네요. 칼. 결 사이사이로 겉집향이 딱 아, 들어가 있는 아. 게 느껴지지 않나요 고기만 해도? 겉집에다 굽고 숯불에다도 구우니까 비린 맛을 아예 잡아준 것 같아요. 육즙이 갇힌 재밌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뜨거워. 고고고? 음. 음. 그냥 먹어봐야지. 이쪽에 있는 것부터 먹어요 음. 내 네, 맛이 어때? 응. 음. 육좀 많네. 그 버티비에다 굽고 여기다가 구우니까 흙향이 배우되는, 그 불향이 배우되는 것 같고 맞아. 씹을 때마다 응. 코르막향 올라와. 응. 음, 응. 내가 육좀 많네. 앞이 먹으면 쁘쁘하다 이건 불에 나주면 안 돼, 빨리 먹어. 아, 뜨거. 음. 음. 이게 잘못 구우면 육즙이 다 없어지잖아요 음, 육즙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 여기 껍질은 바삭하고 고기는 쫀득하고 오고. <웃음> 거 이거. 이거 약간 족발 뼈 입에 다 넣고 막 이렇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음. 진짜 맛있다. 와. 이게 고기 자체가 너무 촉촉하니까 크게 먹어도 안 퍽퍽해서 좋지. 펑이 안 아파. 아미는 아미, 보세요. 아미, 아미, 아미, 큰 덩어리 아미가 입안에 아미가 가득, 가득 넣습니다. 음. 아미 봐요. 아미 신났죠 지금. 신짜 고기 나오니까 확실히 표정이 네. 달라지네. 발색이 도네. 맛있다. 이거 뜯어 먹어볼까? 그거? 응. 응. 집중하지 마라. <웃음> 아이 <아니>, 보고 <웃음> 배우려고. <웃음> <웃음> 와, 육즙버어이야흐른다 와, 역시 수야. 뜯어줘야죠. 우와. 우와. 음. 대박. 나도 해야지. 음. 자, 희재 씨가 오개을 들었어요. 네. 오. 가나요. 와. 와. 진짜 일주월장했다. 진짜 최고다. 야, 우리 희재가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큰공장어한 아, 입에 맞죠? 또 오. 가나요? 와. 와. 아. 아니, 김희재 씨가 되게. 이게 진짜 잘먹네요놀었네요 어, 어, 어, 어, 어, 잠깐, 와! 몰랐어! 이게 와. 무슨 일이에요? 와, 진짜 잘 배웠네요. 나는 큰거 싸먹어. 이거? 아니면 좀 크게 잘라도? 한입 할게? 이거 너무 크 <웃음> 누나, 저 누나 기준에서 한입 하게 잘라면안 되지. 먹방 초보 앞에서 진짜 자, 지금 희재 씨가 깻잎에 오겹살을 크게 아, 올리고 너무 컸다, 너무 큰데? 아, 그치, 파김치, 꼼장어까지 아 지금 쌈에 싸고 있어요 우리 요원들을 따라 한것 같은데요, 희재 어, 씨가? 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될까요, 될까요? 되겠나? 희재 씨 과연? 희재 씨! 와 들어가네! 쏙들어 갔다, 진짜 깻잎에! 음. 이미 걸었을 때? 그래? 그래? 한번 박자 해주시다 아, 아아 진짜 아 오해의 아, 기적이다 우 와, 입이 커졌어요, 진짜. 근데 빈 공간이 없네. 그러니까요, 꽉 찼어요. 말을 못해. 지금. 음, <웃음> 안 음, 음, 음. 음, 음. 아이스러진다고할수 음.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희재님. 희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울어요? <웃음> 음, 음.